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누구인지 해군 대위로서 약간 이치, 27세 때인 1980년 12월 7억과 같은 겨울바다에서 북한 공작원 6명이 탄무장 간첩선을 네. 한포사격 첫발에 격침시킨 신가적 전투의 주인공 주의한 모든 부대를 최우수 부대로 만들고 후배들이 가장 당하고 싶어하는 전설적 리더십의 당사자. 4년 전 국회에 전시됐던 박근혜 대통령 누드화를 유일하게 달려가서 떼어던진 행동으로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들에게 큰 자부심과 용기를 북도은 주인공. 바로 신동보 해군 제독님을 모시겠습니다. 금방 서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다분한 소개를 해 주셔가지고, 희망입니다. <웃음> 네, 안녕하십니까. 예비역 해군전장 신동보입니다. 신중년 새해 정초에 난데없이 집권여당 대표의 입에서 박근혜 대통령 사면 얘기가 튀어나왔습니다. 불리한 상황에서 정권의 끝이 보이니까 역시 비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년 전 박근혜 대통령의 누도화가 국회에 5일간이나 전시되어 제가 뼈 던질 때까지 여야를 막론하고 비겁하게 방관하고도 이제와서 뒤늦게 화면을덜 먹이는 위선자들은 당시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 시대 최악 정권의 전행으로 온 나라가 계란 끝에 매달린 행복입니다. 공산주의자와 조현병 환자로까지 의심받는 역대급 위선자가 북한과 중국 공산정권의 꼭두가시가 되어 대통령 취임사에서 스스로 말한 대로 한 번도 개념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평화쇼로 날려버린 북한 비핵화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가운데 자유대한민국과 그 힘의 원천인 한미 동맹 권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라는 허울 좋은 사기국으로 문제를 듣고 넘어가기엔 너무 위험하기만 합니다. 남북 및 미국 정상회담을 포함하여 수 없는 대화와 협상, 경제 제재, 군사적 압박,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비핵화 공언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감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반인도 범죄 집단은 핵, 대륙관 탄도미사일 IC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체계 구축을 통해 그들의 주장대로 핵 무력 완성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이 여러 차례 직접 공언한 북한의 비핵화 약속 파기를 따지지도 국민과 동맹국에게 해명하지도 않은 채 오히려 묵인 방주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집단이 상호 적대행위를 금지한 9.19 남북군사합의와 단독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계류를 위반한 군사도발을 수없이 자행하여도 오히려 북한 정권의 입장을 옹호하기까지 합니다 북한 정권은 지난해 5월 3일 우리군 전방감시초소 GP에 총격을 가하였고 6월 4일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 부장이 대북전단살포를 문제 삼으며 금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는 담화를 발표한 데 이어 6월 16일 대선공단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까지 폭파하는 천인공로할 만행을 저질렀는데도 제대로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일9 군사합의를 지키기 위해 지난 5월 6일 서해 평화수역 남방인 군산 앞바다에서 실시한 대공합동서북도서방어훈련에 대해 북한 인민 무룩성이 비난 담화를 발표하자 군 고위급을 청와대로 호출하여 강하 지처하고 김여정의 함명을 받들기라도 하듯이 대북 전단 금지법까지 입법하여 스스로 김정은 김여정의 꼭두가시가 되어 온 세상의 우선거리가 되었습니다. 대북 전단 금지법은 국회 외교 통일 위원장인 송영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1호부만으로 대표 발의하여 지난 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후 12월 2 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어 상개월후발의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국내외 인권단체는 물론이고 유엔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과 반발을 초래했습니다. 미국의 초당적 지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는 이번 달 중에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및 관련 청문회를 추진 중인데,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저제를 위한 총력진에 나선 모양입니다. 세계 10인권의 선진민맹국 대한민국이 세계 최악의 반인도 범죄 주자는 북한 정부가 동열에 놓여서 망신을 당하는 총국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과 동맹으로부터 김정은의 수색 대변인 거짓말쟁이, 조연병 환자 등으로 낙인 찍힌 채 북한으로부터도 삶은 소대가리, 겁먹은 계 위선자 등의 치욕을 당하면서도 거짓 평화쇼와 굴종 얘기로 북한 정권의 꼭두까시를 자임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를 의심받는 문재인 정권이 지향하는 국가 반접적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대남적화 통일 전략에 부응하여 낮은 단계의 연방자 통일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국회의장 입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사적 소유와 개도의 폐지를 위해 사회주의 혁명과 국가 변연을 주도하여 직력까지 산 미진양 사회주의자이자 역대급 파렴치법인 조국, 조국 같은 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연유도 공산화 흉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단 살해자와 인도의 반환죄 등을 범한 북한 김정은이 작년에 국제행사자판소 관할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데 이어 그 일고 남북군사 합의를 체결하고 충실히 이행하여 안보태세를 허물어뜨린 송영무,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일반 이적제로 고발되고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자유외국시민단체의 이적제와 내란선동제로 고발된 초유의 사태가 그 심각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한반도 비핵화 하약으로 국민과 동맹국을 속여온 결과 북한은 시간을 보러 핵폐기대신 핵무장 완성단계에 이미 진입하였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유협에 중국발 코로나19 불안이 겹치고 최악의 경쟁과 민주정치 실적까지 겹쳐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내부폭발 그저 내폭인폴라전 상으로치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추종하는 북한 정권은 제래식 전쟁 수행 능력을 오래전에 상실하여 김정은 세습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공산화 체각통일을수군을 달성할 수 없는 흑계비 군대의 취약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독재자들이 수십 년간 줄기차게 추진한 것이 핵, 미사일, 하생 무기 등의 비대칭 대량 살상무기, 즉 WMQ입니다 대한민국이 갖지 못한 절대 무기를 확보하여 게임 체인저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송영길 의원이 대북전답건지법발표발의에 이어 국회 본회의 강행처리를 앞두고 한 연설에서 아, 미국은 5천 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과 이란의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나 핵 확산 금지 조약은 NPT는 대표적 불평등 조약 어, 이따의 소리를 하면서 북한의 핵 보유를 합리화한 방안을 했습니다. 또이거를 부추긴 문재인 종북 정권은 북한 안정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미국의 확장제와 한미동맹 이행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 본토까지 도달하는 ICBM과 SBL 개발에 집중한 것이 북한 핵 미사일 위기의 본질입니다. <웃음> 따라서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고 문재인 사회주의 독재정권과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결정적인 해법은 위극의 위기의 의위 근원인 문재인 김정은 공조체제 청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남북한 반역정권을 분격시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전략적 중심 센터오프 그래프티 전략적 중심은 지키고 북한의 전략적 중심은 와이크키 수밖에 없는데 남북한을 떠받치는 힘의 원천은 전략적 중심은 한미동맹과 우상화된 김정은 최고 리더십입니다 그런 연유로 북한 세속 독재정권은 집요할 정도로 일관되게 우리의 전략적 중심인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기 위해 안미선동과 주한 미군 철수 공작을 일삼으면서 종변선언과 평화협정을 표준하고 있으나 무지한 문재인 정권은 북한 정권을 편들면서 오히려 북한의 전략적 중심인 김정은 리더십을 결사 옹호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라는 미명하에 북한의 위장평화시에노아나고 북한식 선전선동으로 국민을 속여 준항공문서인 9.19 남북군사합의에 이어 이번에 대북전단 살포금지까지 입학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대북전단사포건지법과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반드시 폐기하여 민간단체의 대북풍선 보내기 등을 통한 북한 자유화운동을 보호 및 지원하고 규선선의 대북학성기방송과 전광판 운영을 적각 재개해야 합니다 피한방을 흘리지 않는 연성작전 소위 소프트킬로 공세적 정보작전, 인포메이션 오퍼레이션에 의한 대북사실투사 사실투사, 사실투사 트루스 프로젝션으로 북한 주변을 깨워서 김정은 정권을 결정적으로 압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상으로 포장된 김정은 정권은 최소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만능의 보험으로 여겨온 핵무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김정은 정권과 그를 숙주로 한문재인 정권 및종북좌파보안국가 세력을 철산하여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초인류 국가, 초인류 통일 대한민국으로 비상할수 있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존경하는 시인이자 암투병 중인 이일영 시인이 새 백두에 발표한 소원시의 한 구절을 인용하는 것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와 이제 즉과 꿀이 그러는 땅의 눈앞인데 그냥 추락할 수는 없습니다 계란 끝에서 날개 하소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유 아주 뭐 처음부터 오늘 열띤 연설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그 심동보 제동님은 우리가 아스팔트 첫 나왔을 때 그때부터 지금 뵙고 있는데 아이 군인 정신과 투철한 애국심 여기에 사실 제가 반했습니다. 혹시 천지 개벽이 일어나서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웃음> 제동 님 미안하지만 광고 장관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아이고 이정다부터 대통령 되면 골치 <웃음> 아픈데 <웃음> <웃음> 자, 우리가 말합니다. 이겠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